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버튼즈 에어 헥스 제품인데요. 버튼지 에어헥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제품이지만 외국에서는 꽤 알려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번째로 외국에서는 이거를 어 연예인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조사결과는 어떤지 물론 조사결과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몇번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자주 쓰는 것같지 않더라고요. 그래, 말, 좀 마이너한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사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만족함을 쓰고 있습니다. 이따 보도록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부터 살펴보면, 일단 버튼즈에 맞게, 단추 모양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위에 세라믹 수제로, 여기 충전 케이스 같은 부분에, 이런 식으로, 버튼즈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버튼즈, 모양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단추 모양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로 뭐 버튼질하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노고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C 타입 단자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트위구가 트이크, 있고요. 다음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질 어이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유닛 유닛 중에서 이렇게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이런 식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표시등을 알려주는 LED등이 있고요 그냥 직접 유닛을 꺼내보면 유닛차체는 상당히 커요 지금 제가 좀 써가지고 좀 더러운데 어, 유닛차츠 상당히 좀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큰 편이고 여기에는 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좀금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LED등이 달려있고요 아까 살짝 반짝했는데 여기도 LED등이 달려있고요 여기도 LED등이 달려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뭐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뭐 별다른 특징이 없는게 특징이구요 뭐 유닛 자체가 상당히 어 각지고 막 이래가지고 유닛 자체로만 유닛 어떻게나 자체로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저의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블루투스 5.0에다가 퀄컴 QC, QCC 5124, 5124 5124가 탈첩 탑재가 되었구요. 그다음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데, 노이즈 캔슬링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노이즈 캔슬링은 솔직히 말해서 잘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구요. 그 다음 11mm 커스텀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자체는 이제 좀큰 편인데, 일단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시 꽤나 큰 편이죠. 그리고 IP, IP5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터치, 터치, 터치 센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버,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고 여기가터치도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터치하는 방식이고, 그니고 여러가 지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리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귀에서 빼는 순간 자동적으로 노래가 꺼집니다. 아, 어, 그 외에는 이제 마이크가 마이크가 듀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상세 스펙이었구요. 일단 여기까지 상세 스펙이었구요. 일단,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기대 이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넘사벽, 넘사벽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 노이즈 캔슬링은 살짝 기대 이하였다고라고 할까? <웃음> 네.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소리가 커버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일단, <웃음> 다른,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같은 소리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10 정도에, 똑같은 10 정도에 10으로 맞춰놓고 똑같이 들었을 경우 이,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소리로 커버한다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 줄여놓고 다른 데서 막 이를, 제가 일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제가 길거리에 걷고 있을때 노이즈캔슬링은 좀 제대로 안된다고 저는 느꼈고요그 다음에 음향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향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는 약간 보컬 부분에서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커스텀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터치 컨트롤 상당히 잘먹혔고요 터치도 항상 잘 먹혔는데 제가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안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안됐다는 점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이 없다는 점 정도? 그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튀는 디자인이라 그런지 사람들 이좀 쳐다보긴 하더라고요. 뭐그 외에는 딱히 불만이 없었고 하유,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요즘 영상이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요즘 인터넷도 마시가고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